네, 이것도 사파이어인데 2. 몇킬니까 2.7 정도 되는 네. 막기죠. 이것도 지금 올처리 한 겁니다. 한쪽 방향으로 올처리가 딱 보면서 이렇게 과학 6천 배에서 그냥 거의 판독이 됩니다. 일분도 안 되어서요. 네.